이~~념은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숨바꼭질 또 해볼 거예요 이겨분 자 이번에 술래는 누가 걸릴까? 리아? 늑대가 걸렸으면 좋겠다 아니면 늑대? 아니면 요루루? 아니면 미오? 어? 진흙대다! 진흙대다! 아? 야 역시 술래는 <웃음> 진흙대지 야, 너희들 근데 전부 다 현질했잖아. 늦근는 블랙홀도 없지 <웃음> 너희 블랙홀 쓰지마. <웃음> 금지 블랙홀 술래만 쓸수 있어. 아, 어? 진짜? 어, 그것도 몰랐네. <웃음> 그때는 블랙홀도 없는 술래래요. 너 보이면 죽어. 아니야, 막 이거 나 너무 무서운데. 요리야, 무서우면 근처로 와볼래 잠깐. 안돼. 근데 이게 경찰 도둑이 때문에 살릴 수도 있다고. 좋아 좋아. 어한명 찾았다.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일 <웃음> 뭐야? 누구지? 형친 두들 옆에로 간다. 진짜 무섭. 다야 지니 지휘대. 때. 가. 지니 때가 때려도 안 아플 듯. 갈기 뼈꽉쥐고 있어. <웃음> <갈비> 간다. <웃음> <웃음> 오물 주먹. 늑대야. 딱 생긴 것도 물처럼 생겼네. 물 주먹. <웃음> 이새들 어디 숨어 찍기는 잘 숨어 있는 걸? <웃음> 아, 나는 린. 늑대가 보이지롱. 늑대야 위를 봐봐 위를. 아! 늑대야 어머디, 위를 봐봐. 여기... 진짜 우리 아무도 안잡혀 보자 한번. 늑대야 어? 여기 여기 있잖아 위에 있잖아. 너 내가 너는 꼭 죽인다. 아! 지금 아! 아, 어떻게 올라간 거야? 술래가 너무 못해요. 나 못한다. 시시콜콜해. 한숨 잡을게요. 너무 시시콜콜한걸 옥! 진짜 재미없다아 재미없어. 오여매나 어, 도망차! 이 녀석 날 무시더니 머리 좋아? 늑대는 아, 아, 아, <웃음> 어, 아, 아. <웃음> <뇩돼는> 정말 악랄하구나. <웃음> 내못한척 해가지고 내가 말이지 딱한 놈! 그 아, 뭐야? <웃음> 아이대체 어디까지 날아가는 거야? 날 구하러 와줘 얘들아? 댕댕아 아! <댕댕한> 여기 있었구나! 댕댕아댕댕아왜날 아! 구하러 왔어... 둘다 잡혔어? 어... 말청한 음, 녀석들! 도와주니까 그렇지! 나처럼 혼자 개인주의로 살아야 돼! 으에에에에엥!!! 미워어! 미워어! 지위대가 널 갈갈이 찢어버린데 그그 엄청난 이빨이 미호야 어디 갔어? <웃음> 아니 나 화면이 안 보여. 바본가? 아, 진짜 맞는데, 바보다. 옹기면 응, 우리 살리고 와. 옹기면 살려 그냥. 미호야. 우리도 <웃음> 어, 아 살리면 다 잡혀버려. 아 이제 두명 나. 아 <웃음> <웃음> 얘네 맨날 날아가냐 <웃음> 나는 살려줄 생각이 없어. 나도 없는데. Okay. 야, 정말 이주적인 거 봐. 4 8초 남았어, 늑대야. 음, 안녕. 이녀석... 고래주로 왔구나, 고마워. 어디 있어? <웃음> 역시 우리 고래주로 왔구나. 네. 아, 문 열렸다. 와, 도망쳐. 도망쳐. 바로 속아서 호도가 달려오는 거 봐. 속았지? 뭐야 아니네. 거짓말 이지늑대있 다. 얘네 감옥 근처 오면 날라가. 늑대님 <웃음> 바보래요 <웃음> <웃음> <털 lesson 웃음> 야 저기 있다 이리 얼루와 <웃음> 뭐야 뭐야 뭐야 야늑 <웃음> <늑대가, 늑, 웃음> 리아가 우리 구해주러 왔어 <웃음> <웃음>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<웃음> 야 우리 <wi> <웃음> <웃음> 다 살았다 다 살았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 구독 이번에 술라 누가 됐으면 좋겠어 이번에는, 음, 니가 음, 어. 한번 했으면 좋겠다. 오케이. 오. 어? 나 아닐 것 같은데? 내 생각엔 늦을일것 같아. 뭐야? <웃음> 어? 잠깐만, 이거, 이거 조작한 거 아니지? <웃음> 아나 정말 화가 날것 같네. <웃음> 여맨이가 조작한 거 아닐까? 아니야, 아니야. 여맨아, 조작한 거 아니지? 진짜 아니야, 진짜. 늑대 아, 화내지 네. 않아 줄수 있겠어? 이번에 늑, 이번에 늑대한테 잡힌 사람은 늑대랑 뽀뽀하기야. 아, 아, 진짜? 아, 진짜 늑대야, 나 여기 있어. 나 가만히 있을게, 얘들아 늑대야, 인형뽑기 통에서 기다릴게. <웃음> 애들아, 나 가만히 있을게. <웃음> 왜, 왜, 왜, 왜? 늑대, 인형뽑기 통 나... 너무 먼이 중앙에 있을까? <웃음> 늑대야, 나 아, 입술 내밀고 있을게. 여긴 안 치러. 난 그런 벌지 원하지 않아. 바꿔줬으면 좋겠다. 아니, 난 좋아. 제발, 제발 그러지 마이들아. 내숨결을 지켜줘. <웃음> 뭔데 여기 세 명이나 숨었냐? 나 가야겠다. 아, 이런다가 그래 찾기 힘든 법이긴해. 이렇게 속속속속 숨어있으면 무서워. 야 늑대 어? 입술 내밀고 다닌 거 봐. 너무 부담스러워. <웃음> <늑대>! 어, 도망가! <웃음> <웃음> 도망가! <웃음> <으>, 도망가! <웃음> 야술래가 도망가냐? 정말 무시무시한 곳이야, 이곳은. 애들아, <웃음> 좀 잡아봐. 그래도 온 김에. 한번 애들아, 거야. 지금 나오면 은 뽀뽀 한 번으로 봐줄게. <웃음> 그럼 나중에 나오면 두 번인 거야? 다음에 잡히면 딥키스야, 얘들아 빨리 나오길 바래. <웃음> <웃음> 우와, 여기 위에도 올라갈 수 있네, 얘들아? 헐. 어, 진짜 어디지? 인형 뽑기 안 해도 들어갈 수 있어. 들어갈 <웃음> 수 있다고? 얘네들도 그래, 저... 다 들어갈 수 있어. 파랑 노란 발판을 이용하라고. 그치 그치 야, 네, 저기가 없는데. 쓰는데 나 말고 두명더 있더라고. <웃음> 그러니까 저기 두명 있는 거 같더라. 찾아 찾아 찾아봐. 아무, 어... 없는 거 같네. 그치 어, 뭐지? 아무도 없는데. 아무도 없는데? 다 도망갔나 아무... 봐. 그런가? 괜히 있나 보다. 도망갔네. 애들아, 어딨어? 없네 없네 아나 <웃음> 아, 짜증나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진짜 싫어 야 데스키스야 데스키스 영환이 <웃음> 팡팡 망했다 심지어 팁키스야 여환이 <웃음> 너만 있으면 내 입술은 아주 촉촉해져 여민아 아 애들이 근데 진짜 잘 숨긴 했네요 그래, 엄청 어려워, 이맵 처음 하는 사람한테. 잘 이용을 어... 해봐, 이용을. 음, 뭔가 여기도 한 명이 더 있을 것 같은 이 기분. 없을 것 같은데? 없네. 아무도 없네. 어, 얘도 대체 어디서 온 거야? 아, 이제 재미없네. 오라기 남판해야겠다. <웃음> 아하대야 <웃음> 여기있어 보여? 저... 야 저깄다! 힌트를 많이 뭐야? 줬는데 자 여기 이거 버서아 어, 저기 근데 내가 저기 13초 안에 갈수 있을까? 게임을 이렇게 탁탁 해주면서? 아 13초 안에 못갈것 같은데 얘들아 제발 일정으 알았어 알았어 가서 잡혀줄 니아야 니아야 4초 제발 그냥 와줘 거짓말이야 잘 있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좋아요 아 이거 이거 재밌지 이거 재밌지 이 냄새는? 늑대가 술래하는 냄새? 왠지 늑대한테 어? 술래 냄새가 나는걸? 뭐 왜지? 아 왠지? 정말 그만.. 그만해줬으면 좋겠어 내 술래형이 2 3번데 이번엔 진짜 랜덤이었는데 리아 걸렸네? 아, <웃음> 큰일 날 뻔했다 <웃음> 나한테 잡히면 아, 뽀뽀야 깨. 얘들아! 이거 공놀이니까 숨는 게 좋으려나? 그냥 뛰어다니도못 잡을 것 같은데 리안은 어? 그러니까 숨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다 8차, 8차. 와우 5차 정말 큰일났다 2차 1차, 1차. 시작 으 어, 시작. 아 어. 그 적들 어디 숨었지? 슐레야, <웃음> 아 러다니면서 찾고 있어! 야... 이 도망에는 <웃음> 여기가 야... 야... 니야한테 진짜 어울리는 공인걸? 음. 야, 야 순식간에 그쪽으로 들어가버렸어! 아... 아 여기는 아무도 없구만어 음. 무서워... <웃음>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? <웃음> 야, 슐레는 그래. 못 나가는데? 평생 거기 나 있어라, 영아. 아 뜨거워! <웃음> <웃음> 아, 아, 뜨겁네... 어. 아, 못나가겠어 얘들아 도와줘 고 마, 뭣 야, 이대로 군고구마 되는 다다 잠깐 음다한다 리아가 리아가 오 여기 다음, <한> 발기 <웃음> <웃음> 야 빠른데 다음, 다음, 다음, 다음. 다 다음, 다음, 다음, 다 다음, 다다 내가 보아니까 이녀석들 아주 궁속에 숨었구만 뭐냐네? 이게 숨을때가 없긴 해 이게 숨을때가 좀 없긴 하더라고 자 리아야 한 찾아봐 어! 어! 스폰지옥 근처에 있구만 보아니가 어? 저게 누구지? 저거 <목소리> 누구지? <목소리> <웃음> 야 점프! 야 점프해서 부셔버리는데 몇명 몇몇 남았지? 몇명안 남았어. 세명 남았어. 세 명. 넌 어디 있을까? 미야야 잘좀 찾아봐. 그렇게 못하면서 아까 나한테 그렇게 까는 거야? 한명 <웃음> 아, 잡았다. 오. <웃음> 도망았다 도망가다. 도망가다. 도망가. 다망가와 미야 개 빨라. <웃음> <웃음> 두 명. 야저 빈국만 남았어. 빈국만. <웃음> 음,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? 힌트 줄까? 점프 할게 나 점프 할테니까 봐봐 하나 둘셋 봤어? 어? 어디 있는거지? 야 <웃음> 네, 나도 점프해줄게, 점프 해줄게 아, 점프 네가나 나, 네가 보고있어 하나 둘셋 보였어? 어 보였어 펴볼게 <웃음> <까먹게>, 거기로 <웃음> 왜 알려줬어 1 0 0초도 남았는데 난 숨었어 그 사이에 벌써 어여기아 지금. 아 <웃음> 나도 t i p i 한거야? g u a 대어 she looked at this. I c o u l d 야 t have done that much ever. Where 르 내가 알려줘도 못잡아 내가 보면. 어디? 아 이야야 빨리 좀와 봐. 나 심심해 죽을 거 같아. 죽고 <웃음> 간다. 야 어디가? <웃음> <웃음> 어디가? 야 끌로 가는 게 맞니? 용인가? <웃음> <여긴가? 웃음> 여기에 가는 길인가? 아니 야 아니야. 저쪽에 파란색이 있는 거 같아. 대포요? <웃음> 겨우 60초밖에 안 남는 았 걸. 저기 저기 옆에 옆에 옆에 파란색 쪽이 저거 아니야? 아니야. 저거 아니야. 이거 이거, 아, 이거 아니가 아, 이거 아닌 거 같은데? 테이블 대포 <웃음> 테이블 대포 테이블 대포로 가야 된다는 거 같은데. 어, 저기 있다. 아, 테이블 데포. 아, 저거. 대포. 빨리 빨리 빨리 아 빨리 빨리 빨리. 빨리. 아 빨리. 아, 아, 그 반대쪽에 있는 거. 반대쪽에 있는 거 하나요. 반대쪽에 있는 거. 어. 그거 말고 반대쪽에. 어, 그거 그거. 그거. 그거. 야, 이거 옆에 이쯤 날잡가져줬으면 좋겠어. 오케이, 이거 이거 다 이거 타면 돼. 이거 타면 돼. 이야 잡으러 간다. <웃음> 요! 저잡으러 간다. 오! 하나! 지 사라졌어. 요, 사라졌어. 이 <웃음> 녀석이 사라졌어. 미끄럼틀에 탔을 거야, 분명. 야, 아버지가 스톱. 이 녀석 어디 간거야난 <웃음> <웃음> 이미 밑으로 터렁다. 도망갔거든 이 녀석 어디 간거야멀리는안가을거야여기있 이거? 이거? 이거? 거야거 이거? 이거? 이거? 이거? 이거? 이거? 이거? 이거? 굴거굴거 이거? 이굴이굴찾았 이거? 이거? 이 야! 그걸 타버리면! 진짱 이겼다. 윌리아나를 그렇게 울리더이자 <웃음> <흘리도 웃음> 만... 어쨌든 오늘 술래학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!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안녕! 안녕! 뿅! 구독! 뿅! 좋아요! 안녕!